안녕하세요. 마리마목상경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소개할까요? 다육이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보니피카, 보니피카인데 이게 4천원짜리예요 콩실림 실방에서, 체온다육에서 가져온 겁니다. 체온, 아닌데, 체온. 채원뜰에서 가져온 겁니다. 채원 달이 아니고 채원뜰 어, 요거 이름이 도망갔어요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다시 이름표를 확인하고 보여 드릴게요. 어, 아보카도 크림. 이게 아보카드 크림 맞나? 아보카드 크림 이게 아보카드 크림이 맞아요? 저는 이름표가 약간 섞이면 이제 몰라요 근데 이게 이름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요것이가 어디로 갔다니까요 이름표 나와라 어디니너 이름표가 없죠? 이름표가 없으면 아리만 헤매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아이는요 레드 그냥 레드인데? 레드엠? 뭐, 뭔가요? 레드? 그냥 레드는 뭘까요? <웃음> 분명히 <웃음> 그때 예뻐서 샀는데, 이름을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쪼꼬미는요, 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거, 제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산것 같거든요. 다크 초콜렛, 어, 다크 초콜렛 자구를, 자구는 아니고요이 쪼꼬미. 쪼꼬미들을 3개 샀어요. 한 군데에다 합식하려고요. 어, 가격이 얼마였더라? 5천원씩. 음, 다크 초콜렛. 이게 입꼬지로 난 아이들인가 봐요. 그죠? 오, 대단해요. 어, 전부 입꼬지로 난 아이들이 5천원씩에 3개 샀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아 어디야 민 민경분? 민경분이네요. 이거는 수수 아니 수수가 아니고 <웃음> 도도다용님 실방에서 실방 이벤트 할때 제가 탁이큰이큰 이큰 화분이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제일 그 중에 그날 이벤트 한 화분 중에 제일 크대요. 근데 너무 가벼워. 큰 화분 치고. 아, 이렇게 가벼운 거라면 정말 쓰기 편할 것 같은? 화분 큰건 무거워서 싫어했는데, 진짜 가벼워요. 역시 우리나라 공방군이라서 그런가 봐. 음. 그리고 요 아이. 수영이, 페리도트인데, 이거 페리도트. 이제 물들면 얘도 이쁘겠죠? 근데 수영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수영이. 가격이 그때 얼마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비싸지 않았어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제가 샀답니다